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은그 말의 타이밍을 확 놓쳐버려서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죠.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 살면 좋은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물쭈물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하면서 꼭 해야 한다고 배운 말은 잘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배웠고 하라고 자꾸만 부모님께서 시켰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잘안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래서 뭐였냐면 그러니까로 시작되는 말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내야 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로 풀어야 할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져요.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불편해 할 만한 어떤 말을 내가 먼저 꺼내야 할때 이럴 때는 해야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꺼려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몰라서 어 그러니까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내 말을 가로채기도 하죠. 이럴 때는 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어 내가 할 말이었는데 뺏긴 기분이 들고 또아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런 말도 못해?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소심하거나 내가 바보나 등신이라서 그런 말을 못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박자를 놓쳐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사고를 하는 박자가 느렸고 말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뺏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들이랑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느끼는 게이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의 아들은 아직 지금 8살이라서 배드민턴을 잘 못하는데 특히 서브를 넣으면 한 10번 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한번 공이 날라오거든요 처음에는 막 제가 받아치려고 막 이렇게 막 폼을 잡아요 <웃음> 근데 폼을 잡았는데 공이 안 날라오면 두 번째부터는 뭔가 내가 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거든요 어휴 뭐언제가 날라오겠지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공을 받을 준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공이 날라오면 어떨까요? 그 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말의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서 다시 나에게 넘겨주고 그 공을 내가 다시 받아서 상대방에게 던져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공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던져줘야 돼요. 그죠? 내가 말을 해야 할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거나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해야 할 말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계속 갖고 갖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갖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을 했다. 뭐 갑자기 공을 막 수십 개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뭐지? 나보고 받아치라고 이 공을 주는 건가? 아니면 맞아 죽으라고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 내 의견,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도 물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화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쌓고 쌓고 쌓고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내가 드디어 해야 할 말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해서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풀어낸다고 한들 이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소심하고 내가 스스로 무능력해서 해야 할 말을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는 할 말을 갖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너무 많이 보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나기 전에 그 타이밍 안에서 꼭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계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요구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할때그 시간 안에 요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요청을 해야 돼요 아, 내일 하지 뭐 이런 순간 이미 한 달이 지나 있고 문제가 생겨요 생각의 버튼이 야너 지금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지금 이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내일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따가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나는 그 버튼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말을 내가 나중에 다시 꺼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의지를 한번 보내버렸잖아요 뭐 언제 올지 몰라요 <웃음> 그래서 내가 이 공을 갖고 있을 때아 지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꼭 놓치게 되니까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 말은 하는 성격 그 성격이 뭐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나중으로 미뤄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어떠냐면 좀 해야 할 말을 바로바로 바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전화 걸면 되는데 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막 나에게 쏟아 내면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 내가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은 말들에 지쳐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그냥 포기하거나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귀찮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을 내가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꼭 들려줘야만 하는 것이죠. 대화는요.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심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말에 있어서 귀찮아 아, 나중에 이렇게 미뤄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고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라도 지금 뭔가 아나 그래 맞아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셨다면 바로 전화 거시고 바로 말해 보시고 생각이 딱 들은 그 순간에 꼭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드민턴 얘기했잖아요 공 날라온 그 순간에 받아 치시는 거예요 <웃음>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말의 타이밍을 꼭 지키세요.